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 입니다 오늘 업비트 워터 슬라이드 차트를 만드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뉴 사이퍼에 관한 내용 그리고 T로 수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는 예전에도 종종 소개해드렸는데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누에서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안을 강하게 화 되며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오직 데이터를 암호화한 원소유자만 가지게 됩니다 누에서는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데 누코인으로 이 데이터 거래의 비용이 지불되며 접근 권한 또한 구매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누사이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생각보다 근본 코인입니다. 코인리스트에서 세일을 진행했으며 이미 코인베이스 및 각종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주목을 받으며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업비트 상장 이후 300원대의 코인이 9,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채한시간도안 <목소리> 돼서 마이너스 80%를 기록하면서 워터슬라이드 차트를 만들게 됐죠. 이로 인해 펜트하우스 거주자들이 순식간에 생겨나게 되었고 국내 유저들에게 상당히 스캠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3월 2일 업비트에서 누사이퍼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간 거래소 유의종목은 상장 이후 개발이 중단되거나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들이 발생했을 경우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내 유저 중 일부는 역시 누사이퍼 스캔지 타더니 상패당하네라고 생각하게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사이퍼는 상패되지 않으며 기존 유의지정 사유와도 다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 작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누사이퍼와 킵 네트워크는 하드네트워크 통합이라는 블록체인 사상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등 기존 네트워크의 분리 소식만 알고 있었는데 누사이퍼와 킵은 별개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을 발표한 것이었죠. 참고로 누사이퍼와 킵은 웹 3.0 메타의 핵심 분야인 보안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던 프로젝트여서 합병 소식은 시장에 꽤나 핫한 이슈였습니다. 이 합병된 네트워크는 개발 기간 동안 키 e 뉴 줄여서 k 칭 키안으로 개발되다 스레스홀드라는 정식 명칭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누와 킵의 토큰 또한 티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누와 킵의 통합을 일괄 지원했습니다. 마켓에서 기존 누와 킵의 모든 페어를 없애고 유저들의 잔고를 1:3.26 대 그리고 1:4.78의 대 비율로 일괄 수확했습니다. 한편 업비트는 일괄 스왑을 하지 않고 T를 성장시키고 기존의 누의 거래 또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 유저 중 누를 T로 스왑하고 싶은 유저는 직접 메타마스크로 옮겨 스왑 사이트에서 누와 T를 스왑 해했습니다 하지만 T가 업비트에 성장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서 스왑시 가치와 마켓 거래시 가치가 거의 같아졌기 때문에 업비트 유저라면 굳이 스왑할 필요가 없이 누를 팔아서 그냥 T를 사면 됩니다. 바이낸스와 달리 업비트는 일괄 스왑을 하지 않음에 따라 누와 T가 마켓에 서 별도로 존재하게 되었고 업비트는 뉴의 토큰 통합과 티의 새로운 상장 소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뉴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바이낸스 업비트의 사례를 보았다시피 거래소마다 누와 킵의 통합 정책은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누와 킵은 티로 통합되었지만 각각의 코인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업비트는 누의 유통량 감소에 따른 시세 급변을 우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에서 티로의 수합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유통력만 보고 누를 홀드하기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T 생태계에서 누와 킵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T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케이스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와 킵은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낸스도 이 생각으로 누와 킵을 성패시키고 T 하나로 다 통합 사업한 거니까요 다만 재단 측에서 스업이 기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누와 T의 관계를 i o s 의 버전 업데이트 정도로 설명했기 때문에 누 토큰에 채우고 오더라도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업비트 유저는 굳이 메타마스크로 전송해서 수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누나 T를 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은 메타마스크로 전송해 을 T 페이지에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에 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수왑을 하지 않고 누를 팔아 T를 사서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방법이 편합니다. 만약 T를 상장하지 않고 토큰 사업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에 누를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누를 메타마스크로 보내 T로 수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스테이킹 페이지만 완성되었을뿐 노드 구성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페이지 자체에서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존 풀에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벽한 스테이킹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중순부터 코인리스트에서 누를 스테이킹하고 있었는데 T로 통합되는 바람에 누 스테이킹 서비스는 사라졌으며 T 스테이킹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인리스트는 아직 토큰 통합과 관련된 정책도 안내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 어, 이게 언제 정상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업비트 원화 성장이 원래 떡상의 키스톤이었는데 어느샌가부터는 잘나가고 있는 코인에 고춧가루 뿌리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쓸쓸합니다. 그래도 근본인 녀석들은 해외에서 리드하니까 언젠가는 업비트 전구점도 회복하지 않을까 희망으로 뿜어보면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업비트에 상장된 T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녀석들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